베개 위에 엎드리죠. 그럼 우리 만나볼래? 어... <웃음> 이 베개 베개 숨는 거예요. 핸드폰 좀다 던져놓고. 어좋아 그럼 이제 울리겠죠? 음음 <웃음> <웃음> <웃음> 저는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백이라고 막 정식적으로 막나너 좋아해 사귀자 이게 아니라 그냥 알아가고 싶다 뭐이 정도로는 많이 해봤죠. 저는 해보기도 하고 다받기도 했는데 저는 네. 그거 있어요. 제가 먼저 좋아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랑은 대부분은 잘안 됐었어. 한번 해봤습니다. 일곱백 일차입. 어쩌다 보니까 제가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외로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음. 안 다가가요 제가. 관계에 엄청나게 조심스럽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사겨도 응. 결국 나중에 헤어질 것 같은 기분이 있어서 어. 내가 누굴 좋아해도 티를 안 내. 고백은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고백할 때뭐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담백하게 너무 너무 무겁게 하다 보면 은 벌써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죠. 약간 어, 얘뭐 나한테 뭐 하려고 하나? 모든 그런 게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키스할 때도 그렇고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약간 좀 알아가고 싶다 정도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자마자 사귀자한다잖아요 진짜 그러는데요? 저도요. 방안이 없어요. 난 만나잖아요. 딱 보니까 내내 내 거야. 어내 거다. 내 거네? 나랑 한번 만나볼래? 만나봐요. 그러면 저부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톡을 보내는 거죠. 이제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시간. 11시 반에 이제 보내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세번 만났고 그다음에 카톡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예요. 유진아 근데 있잖아. 보냅니다. 어, 뭐라... 약간 이 사람도 지금 대화하고 는 갑자기 유진아라고 하는 거니까 약간 공기 흐름이 바뀐다는 걸느낍니다 아 근데 우리 이제 세번 정도 만났고 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가 되게 좋은 사람인 거 같아 너도 좋은 사람이야, 나한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번? 됐어, 됐어 하고 이제 다시 침대에 눕죠 그리고 베게 위에 엎드리죠 그럼 우리 만나볼래? 이 베개 베개 <웃음> 숨는 거예요. 핸드폰 쪽에 딱 던져놓고. 어좋아 그럼 이제 울리겠죠? 응응. <웃음> <웃음> 그리고 한참을 방 구석을 돌아다녀요. 돌아네. 돌아다니다가 전화를 하죠. 아 그렇지. 남자 친구로서 정해서. 이제 전화를 그치, 하죠. 두르르 두르르 두르르. 여보세요. 어 <웃음> 여보세요? 안녕 너 이제 내 남자친구야? <웃음> 아니 방금 계속 걷는 소리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내 심장이 뭐 뛰는 소리랄까? 약간 아. 그런 느낌이지 뭐 여자친구잖아 응 내일 뭐해? 나 내일 아무것도 없어 내일 그럼 데이트 할까? 아 저, 좋아 <웃음> 그럼 내일 보자 바로 이제 눕자 이게 제, 제 시뮬레이터입니다 저는 일단 최대한 연락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먼저 사기다고를말안 하고요 좋아한다고 먼저 얘기해요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실래요? 좋아요 밤에 공원 벤치 에서로 합시다 아정훈아응 아, 오늘 음. 밥 엄청 맛있었다 아야 야, 너가 또 소개시켜주는 데잖아 어좀 그렇게 센스가 있니? 내가 며칠 전부터 알아봤어 너랑 밥먹으 진짜? 응. 원래 그거 잘 알아보는 편 아니 나는 아니야. 나 원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되게 적극적이어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나도 좋아해. 너는?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나도 좋아. <웃음> <웃음> 그럼 우리 <웃음> 아, 아 이런 식으로 백번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가 나도. 면대면이 강하네 당신이. 아 그러니까 내가 카톡으로서 찾았나봐네 그래, 카톡으로 하지 마요 이제 앞으로 그냥 바로 그냥 면대 면으로 그냥 당신 앞에 서면 거절할 수 있는 남자 그렇게 힌치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딱딱 좌도 딱딱? 예, <목소리> 등지고 딱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등딱심이잖아요 <웃음> 아, 저요. <근데 왜요>? 딱 <웃음> 사길래요? 등딱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사길래요? 지금 이렇게 뭐 현실이에요? 뭐 시뮬레이션이에요? <웃음> <슈블유터예요, 뭐야? 웃음> 뭘 이렇게 덮요 현실이에요 시뮬레이터이요 정해줘요 훅 들어오지 마시고요 네. 자, 제가 한번 고백해볼게요. 제가 항상 하던 그대로. 어,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기로 했었죠? 제가 언제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다 사람이. <웃음> 그러면 내게 아니라는 딱딱 표시가 뜨거든요. 내게 아니네? 안녕히 기세요 <웃음> 다행이다. <웃음> 완전 긍정적으로만 해볼게요. 자, 이번엔 내 거인 경우예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쁘시네요. 아, 진짜요? 보자마자 <웃음> 네. 너무 아름다우셔서 말을 못하겠어요 잘하시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기분 좋습니다. 그래요? 저도 네. 기분이 좋아요. 그 뜻이 뭘까요? 아, 이건 사랑이다. 사랑이란 말에 이렇게 쉽게 다을수 없어요. 왜요? 사랑은 좋아한 다음 단계이기 때문이죠. 누가 정했는데요? 제가요. 아 진짜야? 난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 사귈래?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이때까지 저다 그렇게 사귈어요 마태가 사귈다고 하면서 약간 물음표 엄청 타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그 <웃음> 뭐해. <웃음> 뭐, 뭐, 좋아. <웃음> 아, 아, 응. 이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있어.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잖아요. 10번 <웃음> 찍으면 스토커 아니에요. 스토커입니다. 범죄예요. 그건 범죄 <웃음> 딱 3번까지만 시도하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하면 됩니다. <웃음> 댓글에 기만자 제끼 뭐. <웃음> <웃음> 따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어. 자신감이 결여된 순간 내가 말한 말에 획득력이 떨어지게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워낙 뭐 외모 출중하고 해도 자존감도 낮고 약간 어버버버 하면은 매력 없어. 맞아. 아, 위도가 해봐요 이제. 제가요? 너 어떻게 고백하는지. 안녕하세요. 어 기분 좋으신가봐요. 응, 음, 맞아 좋아요. 왜 만나가지고. 그래요? 저도 음. 기분이 좋아요. 아 진짜요? 우리 네. 뭐 사귈래요? 네. 네. 나는데 괜찮이랬어. 근데 이런 거를 많이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의심부터 하지. 한번 아, 만나봐요. 만나보고 결정해봐요. 뭐안 맞으면 헤어지 자고 해도 괜찮다. 뭐 만나봐라. 했는데 나중에는 지들이 최곤 줄 알더라고. 공방정아 <웃음> 만약에 둘중한 명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되게 많이 들고 되게 차차 차차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두 명이 모였으면 진전 없었을걸. 맞아. <웃음> 언제 그럴 거야 이렇게 직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지 근데 네. 우린 둘다 너무 직진이어가지고 빨리 끝난 설정은 안지 한4년 연락은 한두달한번 만난 그딱그 상태야 여보세요? 어여 여보세요? 뭐해? 나 그냥 로로로 아, 로로 그래? 심심해서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 다로로 아니라 아니라 일 뒤에 일디에 어디 가로로로로로로어로로어로로 <웃음> 아, 어, 아니, 그, 그일 때문에 잠깐 이제 해외를 가게 돼서. 어, 잘 가. 그, 가기 전에 한번 얼굴 보고 싶은데 언제, 언제 시간 돼? 아, 뭐, 너 시간 될 때? 내일 저녁에 잠깐 볼래? 어. 밥 맛있는 거 먹자. 어, 그래. 아, 알겠어. 끊어. 나 다리 힘려아그럴요 <웃음> 이게 진짜 오빠 고백에서부터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서툰 어. 사람의 티가 나서 이 고백을 받으면 나는 연애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재미없을 것 같아 제, 재미가 없다고? <웃음> 아니, 연애를 뭐, 아 연애를 뭐아 물론 재미도 중요하겠죠 <웃음> 하면서 이탄 이런 러블리한 모습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이게 서툰 모습이 재게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항상 이러면 제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나 무슨 고백을 하지? 있잖아. 아 있잖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지 한 4개월 정도가 됐잖아 그래서 난 4개월 동안 오빠랑 같이 여기저기 가보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재밌다고 느꼈고 앞으로 계속 오빠랑 같이 이곳도 같이 가면 서 그 같이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지내보고 싶어. 혹시 오빠는 나랑 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해? 어어어어어 어. 까 어, 어, 어, 어, 어, 어. 나도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 <audible> 그래 나도 나도 나도 좋아. <웃음> 아 진짜 끔찍했어요 진짜로. 진짜 지옥 있다면 여기 아, 여기 아닌가. 저 혼자 살래요. <웃음> 나집 가서 빨리 어... 솔랭 돌릴 거야. 솔랭 돌리고 싶어. 빨리 어... 게임 하고 싶어. 저희가 하는 대로 저희는 약간 뭐 연기도 약간 네, 뭐 섞였지만 그쵸, 그쵸. 약간 이런 설레임과 그리고 그 흐름을 느려도 그 목표에만 꼬리는 하면 충분히 연애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어필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어, 게임이다. 고백은 게임입니다. 아, 고백은 게임이다. 후퇴해서 뭐해. 역사는 행동하는 사람이 쓰는 거야. 맞지. 당신 역사는 당신이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들어? 어. 본인이 뭔가 노력을 하고 고백을 해야지 뭔가 성사가 될거 아니에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고백 고백 시뮬레이터. 고백 시뮬레이터. 해보기. 대성공. 여러분, 할수 있어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진심으로. <웃음> 진심으로. 이거 임유진 자세. <웃음> 끝.